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특정 정당의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판사가 서둘렀다. 무리하게 진행했다.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렇지 않은 거고. 특정 정당의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처분이 인정됐는데 어떻게 보안소송은 가처분과 다른 결론을 내리냐. 황당하다반 이상이 아마 집행정지 결론과 권안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야당 의원님들은 어떤 판결이 나왔을 때그 판결이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면 어떤 모임에 속해 있는 판사니까 이런 판결 을 하는 거 아니니까 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정말 자주 하시거든요. 법원장님 이력을 한번 봤습니다. 역시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어떤 모임에 속해 있는 판사들은 다 똑같은 성향과 경향과 방향성으로 판결 내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네. 행정법원장님. 예. 어제 이제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작년 12월에 징계 의결할 때 징계 사유로 3개를 적시했는데 크게 보면 2개가 인정이 됐고 첫 번째가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어서 여러 부서에 배포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행위로 보인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무부 징계 의결 과정에서 이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는게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정 판사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또는 특정 판사가 어느 모임에 속해 있다 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정리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그것을 언론에 유포하고 이러면 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판결이 난 뒤에 그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야당 의원님들은 어떤 판결이 나왔을 때그 판결이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면 어떤 모임에 속해 있는 판사니까 이런 판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정말 자주 하시거든요 어 행정부 회장이 어떠십니까? 어떤 법원에 뭐 어떤 모임에 속해 있는 판사들은 다 똑같은 성향과 경향과 방향성으로 판결을 내립니까? 제가 알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네. 그런데 판사들의 소속된 모임을 다 수집해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그런 판결을 할 것이다. 또는 판결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은 이 모임에 속해 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 정당합니까? 예, 부족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징계 사유로 인정이 된 결, 판결문이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인정됐었던 부분은 채널 A가 어떤 취재 및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현직 검사장과 얘기를 해가지고 제보자 등을 이제 겁박했었다라는 소위 말하는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수사 방해와 감찰 방해가 있었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인정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고발 사주라고 요즘에 많이 <웃음> 법원장님 듣고 계실텐데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 관련된 내용들이 그 고발 사주의 문제되고 는 고발장에도 다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지속적인 어떤 흐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것도 정당하진 않았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 가처분이 인용됐다 관련된 이 소송에 이 본안소송과 같이 제기됐던 가처분이 인정됐는데 어떻게 본안소송은 가처분과 다른 결론을 내리냐 황당하다 황당하다는 말을 실제로 썼더라고요 행정보호원장님 어떤 사건에 있어서 가처분이 인정됐는데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과 다른 결론이 나오면 황당합니까? 한과소송의 집행정지에서의 심리 대상과 본안소송의 심리 대상이큰 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본질적으로 집행정지에 있어서의 인용 여부와 권한의 일치율이 민사 가처분과는 달리 많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 통계적으로도 반 이상이 아마 집행정지 결론과 권한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뭐 황당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반 이상 정도가 그래. 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런 제기도 있어요. 굉장히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해서, 어, 특정 정당의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판사가 서둘렀다. 무리하게 진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사건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렇지 않다고, 제가 뭐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어서, 뭐 음. 어떻게 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네. 하지만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다음에 이 판결이 특정 정당의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도 많이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 판결입니까? 이게? 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은않그 자체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어... 게옳그렇는가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